오롯이 발견. 이 배신자 녀석, 이이 우라기리모노 감히 생존자에게 가더니 어? 나야스 수장이 지금 생존자로 지금 갔습니다. 자, 데드하드 이동속도 빨라지는거 보니까 데드하드 가지고 있고요이렇게 어, 핑티지 아 나나나나나 나나, 밀어어넣하하서판 판자 려줘줘내려주네정건로이 까비 내려주면 원하는 그림 그릴수 있거든 와 달리네 어디있는거야 이거 아 잠깐만 어야 눈이 침침한가 여기 안보이냐 머리 시켜주고요 이게 그 로봇까지 2층에 있기 때문에 해독기가 좀 빨라요 위험합니다 자 위연 불안요소는 다 제거해주고 돌아가요 <웃음> 자 용병부터 타격 음 어차피 개공이는 맨몸이기 때문에 플라이이 있어도 무난해 내리겠지 음. 없으면 들고요. 지하 가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지만, 참아 참아야 이긴다. 야, 뭐야, 저거? 이상한 사람 있어요. 플라이리 있다. 아, 미 리스는 어떡하냐 아, 참. 지금 이 격을 떨어뜨려서 되겠어? 이 신성한 싸움에? 잘 빠지구요. 비정상 때리고 싶은 마음, 지금 존내 굴뚝 같다. 어떡하냐? 비정상 존내 쑤시고 싶다. <웃음> 아니, 포탈 같은 거, 이거 좀... 또 많아. 자 플라이를 있는 것 같고요. 아, 우리 시켜주고요. 어야 그게 반피가 되면 좀 위험해 보인다. 아까도 마리트시 샤머니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대집기3이고요 꿈은 그 뭐냐? 뚱깨비아야 <웃음> 이거 옛날에 본거 같은데. 야 이거 <웃음> 옛날에 어디서 본거 같단 말이야, 나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 옛날에 봤어, 이거. <웃음> 나 옛날에 이거 나 이거 본적 있는 거 같아. 자, 플레이. 없으면 사나. 웃습니다. 옛날에... 이, 옛날에... 어... 한, 옛날에... 이런 어, 이런 적이 있었어. 있었어. 딱... 간바리차로... 어... 비정상 까가지고... 딱... 깔끔하게 올킬하는 거. 여기서 이제 용병 위치가 약간 관건이죠. 용병이가... 어디 있을까요? 음. 어디냐 없어 요 이거. 헷갈린다, 이 병. 일단은 해독기는 절대 안 돌릴 거예요. 구출을 좀 목표로 하겠죠. 아 저기 있다. 야야, 야, 독립은 안 된다. 아야! 골라치기? 오케이, 골라치기 성공. 용병도 잘 빠지고, 샤먼도잘 빠졌으니까,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 슈퍼타스 가능성도 있으려나? 모두의 꿈과 희망을 전부 부서져요 부서 부서 어. 까꿍 배신자에게는 죽음을 자, 까꿍, 까꿍, 어와 이걸 피한다고? 야, 좋네. 뭐가 어디 갔어? 아, 참네. 진짜, 진짜, 진짜 감랭이 그... 아, 진짜 그냥 진짜 초극 3위권 와야지만 매칭 이렇게 잘 잡힌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좀 나눠가지고 좀 밑에 애들도 맛좀 보게 해주지. 야, 물론 그러면은 좀어어맛좀 어? 어, 좀좀 보게 해주라 애들도 좀 너무 우리만 맛본다 이 맛있는 거 진짜로. 저도 으런 재수고요. 어디까지 도망가는 건지 그냥 싹 통과가 지금 존나게 없네 이거. 야 어디까지 도망가는데 별로 안 와? 지를 한번 쓰겠죠. 아 지링, 응 싹통바가 좀 녀석. 응 평타 밀어놓게하면한대 맞지롱 분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리로 와야지 그냥 따라갑니다. 마차지기가 나이스는 상당히 야물딱지기 때문에 지금 플라일도 없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서 회수하면은다 죽는 각이 나오죠. 아 지금, 아 지금, 아아 플라일 생겼다. 하지만 이친구가 플라이를 가지고 왔을까요? 어씨 그냥 넘어버리는거 개킹받네 저거 개킹받은? 응, 음 평타! 아! 없나... 나는.. 자 일단 캠핑합시다 자 용병이 오니까 산포 채워주고요 홍팔경! 은하 응, 안당하네요 까비 하지만 용병이 아드 써주고 제주 따라갑니다 펌프 채워주고 그 왼쪽으로 지금쯤이면 시리즈 찾을 거거든요. 팜프 봤다고? 아, 그래? 그러면 있겠다. 어, 어디가? 아, 팜프 있네. 어, 맞네. 대화 없네. 싹퉁과하지 녀석. 어, 감히 대화를 써? 죽어야지. 그냥 이거야. 골상인가? 저거? 어, 미친놈. <웃음> 어, 죄송합니다. 안값 쓸게요. 직원 위험하네, 어, 어, 어, 아 죄송합니다 안갚을게요 지강 갈까? 존나 위험한네 진짜. 어아가야 빨리 자렴. 음그약안 먹었냐 아직? 음, 빨리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자. 알지? 약 꼬박꼬박 먹고. 음. 안 챙겨 먹으면은 아야 아야. 자, 내려옵니다. 아어들은못 응, 응, 응. 올라오지롱. 아도못 올라오지롱. 응, 죽어라 그냥. 나이스. 묶어이 신카죠 먹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설설해요. 여기 골상이 잡으러 가자 여기 여기, 여기 돌리고 있죠. 솔직히 말하자면은 나야스 나이아스, 아, 나이스랜드. 용병이 묶고 싶고 고지금 가고 싶거든. 골상이가 미친 듯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아 봐봐 수문장 온다 수문장이요 오. 하지만 나는 어? 너같은 수문장을 두려워하지 않지 두려워하라 나의 엄청난 어 캠핑실력을 뭐 중요성같은 소리 아, 어, 헛소리고 일단은 여기다가 올리고 갑니다 그냥 구하든 말든지 예. 그냥 뭐 도망가요 그냥 여기서 뚝배기 한대 마무리 자 여기서 바텐더가 문을 이쪽으로 따겠죠 그렇지 생각하는거 너무 뻔하지 왔다리갔다리왔다리갔다리오 이동숙도 봐라 이 친구도 대하 같은데 대하 대하 싸워주고 마무리 텔레포트 바꿔주고 이거는 골상이가 중간대기고 용병이 문 따로 가네요 지갑 들고 안전하게 할까요 그래 자 갑시다 아마 골상이가 3년타 해가지고 막을 것같아 어? 야 이게 안되네 좋은데? 자3 2 1 구하시고 구하시고 구하시고 구하시고 구하시고 구하시고 구하시고 안구하면 나 여기서 안간다 구하시고 그치 나 지가 안간 이유가 있지 구하시고 안구하시고 구하시고 너 따라가면 되지롱 구하시고 오오오오어 뚝배기 오, 구하시고 어또 갑니다 그냥 용병은 어째 못구하거든요 응 칼리처감 싸안이기응 칼리처감 싸안이기응 칼리처감 싸안이기응 뚝배기 <웃음> 아, 얌치 구하면 이제 억가 응 절대 못구하지 그냥 나이스 치즈 깔끔하게 3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왜? 내보내줄까? 아 일로와 일로와 로와 내보내줍시다 뭔가 뭔가 좀 짠하네 음. 일로와라 야..야 어디가.. 어디가는데..야.. 미친거.. 어디가는데.. 야..야.. 미친 어디 야, 슬..야.. 슬슬 니이상구 하지마라 이상고되어고이상고상라는데 지금? 내 자비를 이렇게..어? 한다고? 한대막한 대.. 막. 한 대? 근데 근데 요내 자비를 그렇게 응 하면 아이 되지 친구야. 아 어, 진짜로 오네 이거 친구 아니야? 빵빵아 우리. 응?